됐다 됐다 됐다 아! 아! 저 여기 숨어있을게요 완전 낭만 파던데? 맞아 나 때문에 저주 걸린 거야? 가서 뭐하려고 가서 천공이라는 하프를 받아와야 하거든. 대성당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즐거워 보이는군요. 즐거워요. 생각보다 재밌네, 원시인. 내 눈을 봐. 되게 믿음직하지 않아? 눈동자가 꼭내 고향 하늘 같아. <웃음> 그런 수작은 나 같은 음유 시인한테는 안 통한다고. 아, 갑시다. 내가 하는 거잘 봐. 응. <웃음> 수녀도다 안녕. <웃음> 바람신의 가오가 함께하게 어린신 무슨 일이죠? 어 천공의 하프라던가 하프만 있다면 풍마룡을 가져주세요. 가져 주세요. 아, 주세요. 안거예요안 되는, 되는 그래? 거예요. 꼬마신 한번 해볼래? 미미. 저 제가요? 아, 아니요아아 아, 저 제가요? 저저 이쁜 이쁜 수녀 언니. 그 천공의 한풀좀 주시면 안될까요? 아 이쁜.. 이쁜 수녀언니! 아이 참.. 맞아요 천공의 한풀을 빌리러 왔어요 기사단의 사리는 갖고 오셨나요? 오는 김에 테이머니먹어 치웠어요 전 바빠서 이을흐 실패했어! 실패소 그냥 기사것 말해 봐. 어떻게 훔치 아니 왜 훔치려고 하는 건데? 괜찮아. 편하게 말해 봐. 그래야 좋은 아이어 그래. 사실 훔치는 건 싫어. <웃음> 주제에서 벗어났잖아. 훔치는 건 싫어. 야 말... 가자. 내 피는 왜 이래? 아 이거 그거지. 그, 그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팬텀. 메이플 스토리 팬텀이잖아 이거. 어머 어머 글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웅크리기가 씨가 아니고 웅크리기가 씨 아니야 여기는 웅크리기 씨 아니야? 아아싫다아씨아씨 아, 씨 아니라니까 아 원투 원투 어때요? 어머 누구야? 싸워졌어 꼼짝마? 뭐하는 짓이야 걸려버렸는데?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걸려버렸는데? 빨리 도망쳐! 빨리 날 따라와! 가자!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요! 어.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 잠시만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 나만 안 돼?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出た出た 나, 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나, 다 됐다 나, 다出 나, 出다出た出た出た出た出た出은出た出た出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노래하면 믿어줄 거야? 믿어줄게요. <웃음> <웃음> <상황을 웃음> 아, 그럼 한곡 뽑아볼게. 노래 노래 탑텐에 드는 음료시인인데 노래는 잘 부르겠지. 대체... 어안 들려줘 우리한테? 야, 그게, 그게 끝이야? 왜왜왜왜왜왜왜왜 나한테는 안 들려줘? 이게 끝이야? 이게 시간을... 자 고시나. 지발리네 몸에 빛나는 곳이 두곳 있어 아 이거 또 멀미 나는 거지? 아 잠깐만 이.. 이 시각? 이 구도? 극호 멀미 날거 같은데 아이유 어디 가! 즉 응고된 바람 구슬에 겹합하는 바람의 가속도를 만들 수 있어 이 날아오는 승회는 에너지한 속에서 시도하기 어렵겠지만 이건 유일한 방법이다. 야.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이 정도 거리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이걸 언제 끝내는 나자신 진짜 개빡숑됐다 세계 최고의 <목소리> 시인인 내가 너와 같이 싸야지 목뒤에 옹염된 피덩어리를 공격해 아. 어. 됐다. 저 됐는데? 이게 그소잖아이 이건... 하지만 바람의 방향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언젠가는 더 빛나는 곳으로 가는 날이 올 거야. 하세요. 대여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헬로 졌어 아. 천공의 하. 그천의이줘 봐. 이럴 거였으면 고쳐서 주지. 어, 이게어의 그럼 이제 빨리 취자. 내가 천봉의 하부를 고친 환술. 어, 아니. 마법은 환술이거나. 그건 아니니까. 어? 갓딸이. 어, 야, 거기. <웃음>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웃음을 선사해 주는의 각설이는. 와얘는 <웃음> 어, <웃음> 누구? <목소리> 아, 그럼 나자마자고 너의 신장까지빼앗그자그 신의, 어, 그 신의 심장을 그 가지고 우인단이 우인단이 신이, 5년간이 신이 5년간이 되려고 신의 심장을 가져가는 건가? 뭐 근데 얼굴만 보면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못 같은데. 못 <웃음> <웃음> 진짜 얼굴은 진짜 개 착한 것 같은데.